안녕하세요 메타저골 입니다 여러분 요즘 쏟아져 나오는 ai 들로 지치시지는 않으셨나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없는 거라면 차라리 마스터 하는게 속 편하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툴들을 마스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편하게 일하는 건 맞지만 사람 욕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아주 간편하고 문서 작업이 간편하고 뭐 마케팅 툴을 이용해서 뭔가를 캠페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너무 간편해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또 한꺼번에 벌크로 어 했으면 좋겠어 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더또 다른 것까지 같이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동화 툴들을 이것저것 탐색해 봤었어요 그렇지만 좀 어려운 것들도 많고 복잡한 것들도 있어서 어, 한두 개씩 일단 사용해 보기는 했지만 딱그내 것으로 만든 거는 없었는데 드디어 제가 만났습니다 기존 자동화 툴들은 트리거나 액션의 과정들이 나름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바디인 AI라는 건데요. 어 이게 그 액션 트리거 이런 이런 그 과정들조차도 굉장히 간소하게 지금 그 나온 AI예요. 저희가 제가 이제 뭐 하나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이거를 인스타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쪽으로 같이 벌크로 올리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거는 왓츠앱 같은 경우에 해외 그 네트워크 가 굉장히 많고 비즈니스 그 데이터가 그 왓츠앱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한번씩 구글 드라이브로 옮기는 것들이 좀 굉장히 귀찮은 것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서류가 계속 쌓이고 인포메이션이 쌓이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서 어, 왓츠앱까지도 다 쉽게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걸로 뭐 트라이 해보니까 매우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있는 핫 키워드 같은 것들을 다시 또 구글 시트로 표로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스북에서도 그 페이스북 데이터를 시트로 옮기기도 하고요 뭐 여러가지 링크 링크인도 그렇고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앱들 어 보통 제가 어 생각했을 때 일을 한다 그러면 뭐 10개 20개 이상의 앱들은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한 번에 그 자동화를 시켜줍니다 바디는 딱 어. 그 슬로건이 그거예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듯 이제 그 자동화가 굉장히 간편해졌다 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어, 테스트해 볼까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화는 이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 쉽습니다. 정말 한이 문장이 딱 와닿게 슬로건이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로도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그 게시를 해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 비디오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작동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는 잊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오픈에이 채찌피티 가서 물어본 다음에 그 답을 또 뭐, 옮기고 했었잖아요 었 구글 시트나 이런 쪽으로 옮기긴 했지만 어 지금 각그 다른 사이트 다른 앱하고도 다 연동을 해놓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곳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깃허브, 뭐 드라이브, 시트, 인스타그램, 링디인 굉장히 많은 앱들이 지금 어, 연동되도록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크롬 웹스토어를 어, 들어오신 다음에 그리고 바딘 AI를 치셔서 확장자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녹색 리본 있는 그게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핀으로 고정시키면 언제든지 바로 쉽게 찾아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자동 그거를 자동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까지 다 가능하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저는 트위터의 키워드를 어, 구글 시트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동시켜 주는 그 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로그인을 해 놓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동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지 T라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넣으면 되는데 저는 ThroughGPT를 넣었고요 그리고 그걸 트위터에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트위터 아이콘이 이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one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고 나서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뉴 액션에 들어가셔서 저는 노션에다그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 Create or Add n o t 데이터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트위치라고 나오죠 저 트위치는 제가 이미 노션에저 페이지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표로 데이터 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 자, 저자가 누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고 언제 썼으며 데이트를 저장 데이트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 글을 어떤 글을 썼는지 그리고 링트, 아, 링크를 어디에서 공유를 해왔는지 그 안에서 링크를, 링크가 를링크 있으면 뭐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제가 이제 다그 표를 만들어 놨고요 클릭하시면 칸칸 클릭하시면 그 트위트 파인드 어 트윗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북처럼 보이니까 저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어 저절로 표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바디라고 되어 있던 곳은 어 어떤 글이 쓰여져 있고 어떤 링크가 들어가 있는지 다볼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보여주고 있고 어 바딘에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노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트위트 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링크가 있고 그 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로 바로 가서 누가 썼는지도 바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링크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 페이지로 들어가고요. 어, 이렇게 써머리 한개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어, 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 블로킹을 하신 것 같은데 저기 이제 파란 글을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제로 저는 이제 왓츠업에서 자료들을 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라이 눌러보고요. 이게 안정이 되면 피닛으로 하면 그 노트북 어, 플레이북이 어, 제 플레이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또 연동을 시키고요. 아까와 똑같이 연동을 시킨 후에 다 권한을 액세스 해줘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주고 그 다음에 왓츠업이라는 그 시트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왓츠업 그웹 을 까시면 QR코드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링크 기기 링크된 기기를 누르시고 어 연동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블럭블럭 돼 있어서 뭐그 이름 아니면 이제 저, 저기를 클릭하면 이제 메시지 내용까지 다 나오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의 표로 나오고 싶은지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그 그룹 이름 그리고 어떤 링크인지 어떻게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만 했고요 메시지 안에 있는 걸 하려면 이제 그 그룹을 클릭을 하면 메시지가뚝쭉 뜨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편한 대로 그 커스터마이징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제 블록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포함을 할 것인지 어, 여기에서 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저런 링크 같은 게 있고 네 그런 이제 정보들을 조금 넣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데이터가 지금 구글 시트로 다 옮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 예 제가 이제 그룹 몇 개만 지정을 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는 차거,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메타저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